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의 심하나, 시웨인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평구청의 미래, 볼링의 스포츠 스타를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전예란 홍수리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청 소속 21년도 현 국가대표 전예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북평구청 소속인 홍소리 선수입니다. 2021년 국가대표 상비군과 2021년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은 전예란 선수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전예란 선수는 1996년생 2월 1 5일생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한국실험연맹 5인조 3위 그리고 대망의 2021년 국가대표 결승전에서 8개인 평균 225.8점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와,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경험해보지 못한,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돌덩이 두 개를 얹은 느낌이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항상 행동하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신 우리 스포츠 스타답게 어,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우리 인재십니다 <웃음> 그렇다면 우리 홍소리 선수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1년 1월 5일생 영문이름, Sorry, Home 우리 홍서리 선수는 어, 2021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개인 9,895점 우수한 성적으로 역시나 청소년 국가대표의 선발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떠세요? 기분이 좀 어, 볼링 커리어 중 개인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진짜 국가대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의 볼링이나 정말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두분 선수들의 볼링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다고 들었어요 우리 두 분의 볼링 시작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어, 저는 감독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나이키 옷을 맞춰준다고 해서 그거에 속아서 시작하게 되긴 해 했지만 은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에 후회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운동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남부럽지 않게 있는것 같습니다 <웃음> 맞아요 우리 홍소리 선수는 어떻게 볼링을 좀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 처음에는 체육선생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좋지 않았다가 이제... 어, 어떤 게 좋지 않았어요? 애들 놀때 같이 못 놀고 운동해야 하고 하니까 근데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준 황아람 코치님과 김고은 프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코치님들이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어요. <웃음> 특히나 우리 두 분은 사실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시긴 하셨지만 굉장히 놀라예요. 특히 우리 홍소리 선수는 만으로 20세 그리고 우리 전이란 선수도 25세예요. 그렇죠? <웃음> 어, 국가대표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매진을 하면서도 조금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본인이 있는 환경이 제일 힘들고 하겠지만 은 그래도 견뎌내는 게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젓하고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우신 것 같아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우리 웅서리 선수는 뭐 어렵거나 뭐 요즘 좀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우세요? 초반에는 대학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애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값진, 네, 값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사실 부평구청 볼링단 선수분들이 굉장히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연속으로 선발이 되시면서 국평 구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우리 두 분은 이제 저희 딸 같이, 어, 그리고 우리 동생 같이,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이 이렇게 좀 응원해주는 구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두 선수의 미래 이제 계획, 꿈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또 없거든요. 미래 계획이나 뭐 다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미래 계획으로 계획으로는 일단은 이번 연도,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에서 전국 재패를 하는 게 제일 야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모든 선수들의 야망. 어, 단기 목표부터 일단은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 네. 어, 이렇게 해서 하면될것 같아요. 우리 홍소리 선수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에서 음... 모든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희 팀이 거기서 가장 빛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볼리단, 볼링단 선수들의 미래를 저희 부평구민들과 함께 열심히 좀 응원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두 분은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우리 미리 정했죠? 그렇죠? 네. <웃음> 힘차게 한번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셋 전재란, 옹소리 화이팅! 국정구청 화이팅!